Wow. 와우! 야 이거 거미 부대 가야 되겠다. 갈까요? <웃음> 어, 제 나이 괜어 그래 되겠는데? <웃음> 네 총기 안전 교육 하겠습니다. 낚심 확인하세요.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? 상창도 없죠? 네이 안전한 총입니다. 안전한 방향으로 적발 지금 이제 빈 총인 상태에서 교육하는 거예요. 총을 잡을 때는 여기 위로 최대한 바짝해서 잡고 이 상에다가 맞춰서. 저 타깃 시랑 네. 세 가지가 다 일직선이 되면 당기면 거기에 맞아요. 네, 네, 네. 요렇게될 거거든. 아 그러니까 요기를 힘줘봐요. 그치 그치 그치 오, 됐어 됐어 됐어 그거야. 자탄 들어갑니다. 와우. 어. 탄 하하. 들어갔고 다 이제 차나일반 장전 됐어요. 얘하고 쟤하고 맞추고 잠시 잠시까지 기다리세요. 잠시 막김하했어 김하게. 어, 어. 잠깐만 대기. 안 아, 됐네. 근데, 네. 이렇게 하지 말고, 어. 다리를 하나 들고, 어. 이렇게, 이렇게. 아, 이렇게요? 무게중심이 네, 네. 네. 약간 앞에 줘야 음. 돼. 어, 앞에? 어 양다리 다 구경하러. 자, 손가락 걸면 절대 안돼지금한발 들어가 있으니까. <웃음> 자, 봐주세요. 손가락 붙지 말고, 만세, 손가락 만세. 네, 만세. 엄지도 만세. 만세. 손 만세. 손손 만세. 손 채우고, 손 채우고, 만세. 빈 공간 채우고, 손가락 만세. 네. 그 다음에, 이거 상체를 약간 앞으로. 앞으로? 아, 그치, 그치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그러면은, 네. 하고, 얘 하고, 네. 타겟하고 줄 맞았어요? 뭐 호흡 조하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당겨주시면 돼요 안가락었어요네이제 하세요 양에서 100일이 안이안 했던 한국에서 1 0 0어이안 했던 한국에서 계속 계속, 계속, 계속, 계속. 잘안 했던 서 100일이 안 했던 이면돼 얘만 오! 에헤드샷이야 헤드샷 헤드샷? <웃음> <웃음> 네 살짝 어이가? 밑으로 내려서 쏴도 돼요. 네. 오, 오! 만발 하겠다 만발. 오잘하는데 <웃음> 본인보다 나아 <근데> 산에... <웃음> 미싱 약간 어. 상탄 났어. 약간 위로 맞았어. 이게 반동에 막 어, 점점 응. 팔이 응. 더떡힘들어지고 있어요. 예. 응. 이제는 점점 빨리 쏴봐요. 빵빵빵빵 해서 빵빵빵 해봐. 빵. 빵. 아, 조금 위로, 땅, 땅, 땅. 조금 더 위로, 밑으로 쏘고 있어. 땅, 땅, 땅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약이 위로. 약간 위로 끝이에요. 끝이에요. 끝이에 그렇지 에요 끝이에요. 끝이요이야요오이에요끝이에오 끝이에요. 습니다 자, 탄창 분해하고. 에요 끝이에요. 끝이에 몇 발? 오 박수, 팔 발, 간편 파이오 군인의 아내, 오 군인의 아내. 아내 봤어? 그냥 거기다 쏘시면 돼. 요 네. 와우, 와우 맞혔어. 이봐, 잘쏜다니까 약간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 또 계속 쏘시면 돼. 오굿오 잘한데? 몇발 넣었어요 지금? 아, 지금 세발 넣었어. 몇 발인가 넣은 것 같아. 오~~, 오 만발 만발 와우 야 이거 거미부대 가야 되겠다 갈까요? <웃음> 제... 나이 괜어 그래. 어, 그래 되겠는데? 마무리 마무리 해봐 그지 그치? 오케이, 오케이. 그거는 이제 탄창 제거하고 이제 슬링에서 빼시면 돼요 빼고 거기를 잡고 얘를 2 3회 후퇴전지 엄지로? 네 엄지로 할게요 네, 땡겨 2 3회 후퇴전지 안전한 방향으로 가지고 격발. 격발. 아, 그럼 확인 된 거니까 얘를 확 올리면 돼. 어, 됐어, 됐어. 알았어. 오케이. 아, 굿!